제가 대학생이고, 저, 제가 네. 대학생이고, 제 친구도 대학생이라 가장 잖아요 오세요. 아, 네, 네. 좋아요. 이런면 괜찮아요? 음, 네, 한번다쓴걸한번 한번 볼게요. 아, 다 썼어요? What is your subject matter? 아, what is your subject matter? matter? 예, 어떤 느낌으로 쓴 걸까요? 네, 약간 헷갈리네요. subject matter라는 뜻이 학과라는 뜻이거든요. 아, 학과. 너의 학과는 무엇이니? 아, 너의 학과는 무엇이니? 음, 주제 물질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직역하면 주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냐? 학과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와우, 또 혹시 전공이 뭐니라고 할때 어떻게 또 쓰는 편이 있을까, 혹시? 전공이요? 어. 프로페셔널 필드. 오, 그러네. 프로페셔널 필드 써도 되네. 이거 어. 제가 어. 언제, 대학교에 관련된 거, 관련된 어. 영어에, 영어 문서 이런 거 읽었거든요. 어. 그때, 서브젝트 메터가 학과였고, 응. 프로페셔널 필드가 그 전공 분야였고. 아. 네. 대박. 혹시 메이저라는 표현도 들어봤어요? 전공. 그것도 어. 전공. 그렇지. 그래서, 어, 메이저를 쓰면 어떤 표현을 또 물어볼 수 있을까?